오늘은 V 라인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얼굴 붓기를 없애는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인체는 보통 지방이 쌓이지 않고 활성화가 되려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체에 얼굴이 많이 붓는다 아니면 거기에 살이 많이 찐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이나 림프절의 영향도 받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빨간색은 지금 눈에 잘안 보여서 혈관들이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들이 이렇게 나무뿌리처럼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다가 걔네가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 뒤쪽에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파란색이 보이죠? 그래서 보이시나요? 그쵸? 그렇죠. 이쪽 목이 있는 부분 그 다음 쇄골 밑에 해가지고 여기도 상한 신경총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혈들만 잘 관리를 해줘도 금방 붓기가 빠지고 혈의 피로라던가 아니면 은 머리에 어떤 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두통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 턱관절이라던가 귓목덜미 여기 아픈 부분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V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혈자리를 잡으면서 릴리즈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뭐 전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슴 근육부터 그래서 여기에 상한 신경총이 지나가고 많은 림프절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들어올리시고 이렇게 그냥 툭툭툭 쳐주세요. 툭툭툭 툭툭툭, 툭툭툭. 그렇죠. 어렵지 않죠? 가슴. 그래서 여기만 쳐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다 쳐주시면 돼요 툭툭툭 조금 세게 쳐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툭툭툭 양쪽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이 근육을 이렇게 주먹을 지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여기 늑골이 있으면 늑골 사이 사이도 이런 식으로 다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죠?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쇄골 밑에 있잖아요. 쇄골 쇄골선이 있으면 요 쇄골 쇄골선의 바로 밑에를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위쪽에 이렇게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최대한, 어. 이렇게. 너무 살살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세게. 어. 이렇게. 평세 유돌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근육이 두꺼운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걔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두껍죠. 요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져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얘를 이렇게 흔들어서 응. 그래서 여기 쇄골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여기 쇄골, 쇄골이 있으면 쇄골 이렇게 만나는 여기턱톡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면 이거 쏙 들어가죠. 이 앞쪽이 아니에요. 앞쪽에 놓으시면 기침이 나요. 이 뒤쪽으로 쇄골 뒤쪽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방향은 약간 위쪽 방향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따라 올라가세요. 따라 올라가서 이 뒤쪽에 유앙돌기라고 그래가지고 귀 뒤에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빡빡.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되고 손가락 면 모양으로 거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반대쪽 방향. 처음에 이렇게 잡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주고, 이 흔들흔들 한 여기 근육 바로 뒤쪽, 어, 그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서, 위로 올리면서 힘이 딸리면 이렇게 양손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살짝 크림 같은 걸 손에 바르신 상태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위로 좌우로 흔들면서 그러면 찌릿찌릿해요 흔들면서 위로 이렇게 위로 얘를 위로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찌릿찌릿한 구간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 여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음. 풀어주셨나요? 그렇죠? 나중에 뭐 재활운동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턱 아래 유양돌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통 하악이 있기 때문에 하악은 이제 그 사람 뼈가 이렇게 하악이 있고 요 안에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악수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가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턱선이 있어서 턱선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끔 돼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저도 들어가죠 이렇게 이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거기를 세게 넣으셔도 돼요. 해서 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귀 앞으로. 그렇지. 다시 거기를 세게 세게 넣어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 턱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손가락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턱관절이 안 좋거나 귀에 문제가 있을 때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빨리 그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실 때 자세가 너무 나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앉아 계시는 것 조차 힘드신 분들은 그냥 누워서 하셔도 돼요 누워서 아까 하셨던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 가슴 앞쪽 겨드랑이 이쪽 이 부분 그쵸 그렇죠? 여기를 때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오늘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여기 상황신경총이 지나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요 쇄골 밑에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아래쪽에 유양돌기 안쪽으로 요부분이 신경이 되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양악수술 잘못하시면 은 이제 뭐어뭐눈 뭐라 그래야 되나 입술 근육이나 앞면 어떤 신경의 마비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 신경이나 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그러면 이 밤에 해 주셔도 되고 아침에 하셔도 돼요. 아침에 하실 때는 어뭐 이렇게 냉찜질이나 아니면 얼굴도 사실 같이 얼굴 부종 같은 경우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V라인이니까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아침에 얼굴이 덜 부어요. 어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되게 숙면하실 수 있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